어때요, 백조이다 크지. 지금 다큰 것만 나와. 지금 다큰 것만 나와. 응? 쑥스. 자. 내가 이거 먹으면. 같은 거 아니야? 망고 아. 잼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약간 마시멜로그 아이스크림 사르르 녹는 맛도 있고 응. 마시멜로가 진짜 맛있다 와. 우리 아들 낚시하냐고 서있고 릴링하고 고기잡고 하면서 힘들었지 응 하나 먹으니까 금방 든든해지지 일단 많이 안 달아도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안 달아요? 네.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. 이렇게 많이 많이 쓰면좀 부담되긴 하는데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고 네. 일단 안에 크림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달지 않아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음안 달아서 좋은데요. 많이 안 달는데 맛 없으면 안 먹어요. 음. 나셨네. 음, 이게 느끼하면서 달지 않고 그냥 단맛이 여기서 그냥 싹 먹으면서 사라지네. 음. 자체 를안 먹어요. 근데 진 때도 초코파이도 안 먹었어요. 맛이어 주세요. 이쪽 과자 다르지 않고 초콜릿 종류 자체 를안 먹고. 그리고 먹어 봤는데 맛있네요. 맛있네요. <웃음> <웃음> 드실 만 하세요? 네, 먹을 만해요. 음. 차서 먹어야죠. 예. <웃음> 아 진짜 아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촉촉하고 음, 부드럽고 근데 많이 달아요. <웃음> 애들이 좋아할 맛이에요. 이거는 인터넷 판매만 하네요. 여기서는 인터넷 구매만 가능하시고 혹시 다른 <웃음> <가능해. 웃음> 좋 네. Yeah. Yeah. 맛은 어떠세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겉에 초코가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네요. 생각보다 덜 달고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시중에 네. 파는 뷰랑은좀 어떠세요? 그거 는 네. 완전 초콜릿 자체가 퀄리티가 다 다른 것같은데 그거는 되게 얇고 네. 뭔가 인공적인 초코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진짜 초콜릿이 어.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. 음. 이것도 별로 안 다네요. 단고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. 네. 빵이 약간 부드럽고 네.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네.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아메리카노랑요 <웃음> 그럼 여기 카페에서 판매하시면 팔릴까요 네. 손님들 좋아하실까요? 네. 매니아들은 먹을 것 같아요.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. 좋아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. 근데 아니,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어? 이 인게 약간 이코타 치즈 맞나 가운데 있는 하얀 거 리코타 치즈인가? 아. <목소리도>